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p m 입니다 저희 스토커즈는 쇼핑 토커즈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꼭 패션이 아니어도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간식 추천 편이에요 간식 대량 리뷰 자 그럼 제가 추천한 간식들 그럼 가실까요? 아! 아! <웃음> 스토커즈 아실 분들은 아실 간식인데요 무뚝뚝이라는 과자입니다 기름기가 덜하면서 굉장히 짠 감자칩이에요 그리고 감자칩을 먹... 먹어야 돼? 먹어야겠지? 아 먹어야겠네 아 그래 그렇지 무슨 입이서 먹어야지 아좀 미치겠네 기다려봐 아아나좀 전에 밥 먹었는데 기본 일반 감자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두꺼워 두꺼워서 좋아 음, 이게 만족스러워서 구매해본 무뚝뚝 고구마 버전도 있더라고요 여기다 보이나? 진짜 이름 그대로 야 무뚝뚝 정말 딱딱해 딱딱한이라고 짓지 여기 뿌려져 있는 이 가루 있죠? 시즈닝 이 시즈닝이 조금 더 뿌려졌으면 내 취향이었겠다 좀 뭔가 슴슴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닝 간식 추천이에요 보이나? 보이시나요 되게 얇고 콜릿 덩어린가? 아니면 뭐뭐 그런건가?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카카오에 좀 충실한 맛이기는 한데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이드에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뿌셔가지고 요거트 같은 거에 얹어도 진짜 맛있어요 여자친구 선물로 한번 드려보세요 음, 좋아할거야 다음은 사탕! 제 기준 커피 사탕 중에는 단연 원탑 커피 사탕 비주얼은 약간 캐라멜캔디 그런 느낌인데 처음부터 씹지 말고 이설탕을 음미하시다가 한 씹어주면 이걸 뭘 줘야 되는 게? 이걸 뭘 줘야 돼요? 딱딱한 거 안에 밀크 캐러멜이 딱 들어가 있는 거야. 다시 아, 먹어. 야자 <웃음> 다음은 맛있는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캐러멜 와플 같은 거예요. 짜잔, 짜잔.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주거나 뜨뜻한 아메리카노 그렇게 먹으면 기똥차입니다. 1개 142칼로리래 다음은 요즘 대세 간식이 약과래 아셨나요? 나 나름 아무튼 요즘 핫하대 나에게 약과의 중요 포인트는 퍼석하지 않은 거 촉촉해야지 근데 딱 비주얼부터가 이게 다 꿀이야 이게 나 살이야 전통 약과에는 그 계피향이라고 해야되나 시나몬향이 좀 세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얘는 그러지가 않아 아 그리고 막 한입 사이즈 크기 너무 앙증맞잖아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게 손에 끈끈하게 좀 많이 묻는다 요점 빼고는 합격입니다 오 망한 거같아자 다음은 사실 저도 선물 받아서 알게 된요 브라우니 쿠키인데요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비주얼이죠?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꾸덕꾸덕해 꾸덕하덕 꾸덕하는 표현이 맞겠네요 요것도 진짜 아메리카노랑 딱 걸쳐주시면 진짜 기똥찹니다. 선물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께 선물해도 너무 이쁜 받을 간식입니다. 야 달아 뒤질 것 같아. 자 다음은 하루 단백바. 프로틴에 집착하는 팀원들이 많아요. 우리 팀에. 카카오 맛과 흑임자 맛. 결론부터 말하면 카카오는 좀 그래. 흑임자가 맛있어. 자 비주얼은 구릴 수 있어. 향이 있잖아요. 그게 진짜 강력해요. 식감은 꾸덕꾸덕한 브라우니 느낌이 나요. 얘보다는 차라리 그나마 얘가 낫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주얼은 좀더 나아 색깔은 좀 얘가 좀더 나아요. 대신 여기는 막 견과류들이 막 박혀있어서 확실히 건강하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달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. 자 마지막은 하루견과입니다 얘가 진짜 맛있어 왜 맛있냐 요거야 요거 때문에 사는거야 이건 진짜 우리 팀원들도 아, 키이야 이것 때문에 맛있다!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코코넛 말린 게 들어간 건데 은은하게 견과류와 합쳐지면서 너무 맛있어 만약에라도 견과류를 구매를 하신다, 하신다면 하신다 어, 코코넛 말린 게 들어간 게 있나?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스토커스. 자, 이렇게 해서 지친 삶속 먹는 순간만큼 날 행복하게 해줄 간식 추천을 해봤는데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는 구라야오자하자 그랬잖아! 키이좀 쪘어? 제가 오늘 추천드린 간식 말고도 나만 알고 있는 이거 특급 간식이 있다 먹는 순간 행복하다 간식이 있다면 댓글로 좀 공유해주세요 맛있는 건 진짜 나눠 먹어야 돼 맛있는 건 진짜 안 나눠 먹으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댓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다양한 소비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아우 달아 야 달아 뒤질 것 같아 엄마, <웃음> 망한 것 같아 <웃음>